<웃음> <웃음> 우와, 주문진에서 장치찜이 유명하다는 갈치식감의 동태 느낌 소 시켜야 될것 같아요 <웃음> 아는 지인이 추천해줘서 지인 맛집입니다 <웃음> 안녕 맛술이에요 <웃음> 반가워요 오늘은 강릉? 아니 강릉이 아니란다 <웃음> 어, 강릉이야? <웃음> <강원도> 강릉이 강릉이야? 강원도 강릉 여기 주문진에서 장치찜이 유명하다는 맞습니다. 아는 지인이 추천해줘서 지인 맛집입니다. 장치찜을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좀 되게 궁금해요. 뭐 어떤 맛일지. 여기 뭐 메뉴가 어차피 대표 메뉴 장치찜이 있고 그다음 곰치국 그다음 도치알탕 도루묵찌개 있는데 장치랑 이제 도루묵은 겨울 생선이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겨울에 많이 이제 흔하게 먹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귀해졌대요 바다가 뒤집어진 거죠 한마디로 저번에 그 영덕에서 물과자미 먹을 었 때도 그때 사장님이 얘기하셨거든요 바다가 많이 변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치도 좀 귀해지지 않았나 공치처럼요 그게 너무 안타깝기는 해요 이제는 여름에도 나오니까 아... <웃음> 오 나왔다 대박 이게 2인분이에요? 우와 <웃음> 이게 한 마리인가요? 아, 아니에요 골고루 토막 아 골고루 토막 토막 네. 이게 아, 장치가 바...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시야로 감지하고 있어요 어 아, 장치가 여러 개 이렇게 네. 들어가 있다 아 음. 이거 네 감사합니다 와이 인인데 푸짐하다 생선만 있어 콩나물 없이 이게 꼬리 부부 꼬리 부부 약간, 와, 여기 장어 느낌도 있고. 어머, 아, 이게 이렇게 얇은, 얇은 생선이네. 근데 되게 튼실하다. 좀 약간 느낌을 보자면 되게 두툼한 장어 느낌? 오, 대박. 탱글함이 느껴지시나요? 부드럽고 탱글한 딱그 느낌? 오. 살은 정말 딱그 느낌인 것 같아 광어랑 우럭의 중간 느낌? 음. 육질은 약간 단단하면서 부드러운데 어떻게 생각하면 퍼석거릴 수도 있다 어 동태보다는 살짝 촉촉하고 갈치 느낌도 난다 그래 그래 갈치 느낌도 난다 맞아 근데 안단 갈치조림 생선 자체에서 약간 단맛이 있고 음, 양념이 와 이거 밥 비벼 먹어야겠다 음 아주 제대로 졸여진 맛있는 그런 생선조림의 느낌에다가 숨 시켜야 될것 같아 와, 여긴 또 쫄깃할 것 같아 와, 살이 이렇구나 대박 살짝 동태향도 나고 살짝 갈치향도 나고 이게 조림이라서 그런지 여러가지 생선의 복합적인 그런 맛이 같이 느껴지면서 음 갈치 식감에 동태 느낌 음또 <웃음> 음, 대구머리랑 또 다른 매력이 있네 그거보다 아, 응, 구 머리 향도 난다 대구머리 향도 같이 있어 또 심지어 <웃음> 모든 생선의 조화가 있는 뭐라고 음, 콜라보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생선이랄까 근데 들 잡종 아니야? <웃음> 가시도 좀 있기는 한데 막 곰치처럼 막 이렇게 가시가 막, 막 드글 드글 막 이렇지는 않고 먹기에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가시 그래도 먹을 때는 좀 조심해야겠다 여기에 국물을 살라락 부어서 대박 밥 먹는데 쓸 땡겨 <웃음> 와 국물도 괜찮네. 와 이거 밥두 공기 각이다. 와이 국물만 먹어도 밥두 공기 뚝딱할 것 같아. 요 정말 되게 잘 조려졌어. 치아가 안 좋으신 분도 아주 부드럽게 잇몸으로 씹어 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. 음. 우리 또 강원도 하면 감자 아닙니까 감자? 강원도에서 먹는 생선찜은 감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요새 또 이제 감자 한참 캐고 있을 텐데 헉, 어머 그냥 보기만 해도 포실포실하네 감자도 맛있겠지? 음. 감자 맛 <웃음> 여기 뱃살 뱃살 이 맛있는 뱃살 와 쫀득하게 늘어나는 거봐 이거 아귀찜 좋아하는 사람 환장하겠다 모든 걸 콜라보 시켜놨어 음? 이건 또 아구야 <웃음> 음, 참 이게 참 매력적인 생성이네 먹을 때마다 다른 맛을 나타내고 대가리 대가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<웃음> 어머 뽀색가서 뽀살 두개 나왔으니까 점피디 하나, 나 하나 내가 큰거 먹으면 양아치라고 욕하겠지? 자, 점피디 너도 뽀살 하나 먹어 야, 소시도시려 보인다 엄청 쫄깃쫄깃한것거 같네 음? 그 어떤 생선의 뽀살보다 맛이 없어요 <웃음> 왜 이렇지? <웃음> 나만 하나 더먹을면 그 어떤 생선의 뽀살보다 기대치를 마이너스 100% 정도 주는 <웃음> <웃음> 일단, 오, 씨, 살 봐. 헉, 여기다가, 아, 나 오늘 여기 또 과식하게 생겼네. 밥을 사이드에 살살 비벼서, 헉, 살 부서지는 거 봐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생선살이 밥을 사이에 고루고루 들어가. 이게 장치 이 생선살의 특징인데, 이거를 크게 떠서, 맛이 좋지 그래 <웃음> 정신 똑띠 차리고 먹으라고 가시가 있다고 <웃음> 이런 거잘 발라 먹으라고 아, 천천히 못 먹겠다 음,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막 뜬, 단단한 살이 아니라서 되게 부드럽네. 그냥 뼈만 나오네. 먹으니까. 이게 약간 발라먹는 게아구의 느낌이면서 살은 또 대구머리의 느낌이면서 거기에 불어살포 갈치의 느낌 들고 신기하네. 엄청 부드러워. 되게 신기하다. 무엇보다 모든 찜 종류는 살짝 달기 마련인데 얘는 단맛이 거의 없어. 그냥 생선의 단맛만 있어. 음. 그래서 오히려 더 술이 땡기는 맛이랄까? 으른의 맛. 으디 으른이 말하는데 으른의 맛이에요. 좋네. 동동주 먹을까? <웃음> 참을까? 점피디야 괜찮아? 대답을 해.